오늘은 고양이 마약이라 불리는 캣닙을 줘봤다. 봉봉이는 태어나서 캣닙을 처음 접한다. 역시나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먹는다. 봉봉이는 똑똑하진 않지만 많이 먹고 건강한 고양이다. 이 정도면 캔입을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. 마약이 이렇게나 무섭다. 평소 맨날 꼬질꼬질한 봉봉이가 그루밍을 한다. 그가 이렇게 열심히 그루밍을 하니 집사는 매우 감격스럽다. 캣님은 게으른 고양이도 구르밍하게 만든다 세탁기를 돌리고 와보니 이러고 뻗어있다 꼭 낮술 먹고 치해서 잠든 것 같다 심지어 세상 편해 보인다 리모콘은왜배고 자는 걸까? 이번엔 우아하고 상냥한 레이의 반응을 살펴보자. 그녀도 일단 들어 눕는다. 역시 좋은가 보다. 어릴 땐 반응도 없더니 성묘가 되고 캣닙의 맛을 알았나 보다. 그래도 봉봉이처럼 무작정 먹지는 않는다. 레이는 봉봉이보다 지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. 역시 마약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다. 눈에 초점이 없어서 우섭다. 아까 지능이 높다고 했던 건취소다 당분간 캣닙은 좀 쉬어야겠다. 끝이다. 구독, 좋아요를 받고 싶다.